짜랑아 짜라란 짜라란 짜라란 짜라 얼굴이 안보이네요 오늘의 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사하고 오랜만에 부산가서 좀 쉴려고 상인은 아르켓 포켓, 빅 포켓 바람막이. 여기 딱 처진 듯한 포켓이 매력적인 아이템이고 프린트가 들어간. 보통은 이렇게 닫고 다니는데 오늘은 조금 열어줬습니다. 프린트가 돋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심심하지 않게 아오레가시 라돈을 배치를 했고 바지는 디네드의 지퍼 팬츠. 이쁘죠? 이것도 셀때 사서 잘 입고 있습니다. 티셔츠 이렇게. 파이핑 디테일링, 티셔츠 사 네, 이어도 해주고 신발은 살로몬으로 본티캐시입니다 안녕, 그때부터 신데요 네네 네, 도착했습니다 아 네, 바로 나갈게요 네 네, 그렇죠. 금정 스폰파크 한번 가보세요 네? 금정 스폰파크 났다, 신났다. 아이고, 오빠 온했 또만은 밖에서 네, 여기서 기다리다가 대가 응. 튼튼하네. 좋지. 응. 카메라 얼마짜리고? 사라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기다려. 앉아. 앉아. 이전. 양산 먹어. 카메라 화면 안 봐봐. 얼마나 이쁘게 나오는지. 별로 안 이쁘고 뭐지. 성냥이 넣어달라고 봐 그래가지고 뭐뭐이좀잘 몰라 하니까 뭐지 뭐 일거리가 있나. 많지? 많지? 많아도, 많아도 그게 쉽진 않지 그러니까 쉽는 않지 근데 일단 시작을 해야지 시작을 해야지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웃음> 걱정이다 뭣이 잘 될란가 안 될란가 응? 뭐 적금이고 이런 것도 안 여니까 안 그냥 어? 네 지금 생활비만 그... 쓰고 <웃음> 뭔데? 뭐 좋고 사랑해? <목소리도> 대체 이 사람들은 누굴까? 어쩌다 이곳에 와서. 사랑해 일로아아아 <웃음> 엄마가 시다시다 대샴푸 시다. 어딨노? 대샴푸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하이씨 돈 얻내고 도망가면 어떡해요 흐 <웃음> 무름도 어떠세요? 너무 좋지요 아땀 진짜 많이 맺었다 응? 가 있네. 짠 회사를 축하합니다 축하한다 <웃음> 목이 별로 먹을 게 없는데 이리 많나? 목에빼 그거 하면은 나도 그생각 했다니까 닭 목살이 뭔 먹을 게 있나 했는데 그럼 시원한 일이야 나도 돈벌면 주잔데 <목살> 부드럽고 부드럽고 자 이거 먹고 싶나? 그럼 어봐 이거 이걸 많이 먹어 맛있어 이거 어. 왜? 아이 한식 먹자, 한식. 아! 이빠이 <웃음> yeah. 사랑이 아! 오랜만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데 집이 시골이어가지고 버스를타고 한참 나가신다 지하철을 타고 한참 가고 그런 거찍은거아니얘 친구가 사람 사람 사 뒤에 아니 묵으라고요 좀 있으면 신용이 뛸 거거든 서울 사람 이런 거안 묵는데 손주실라 드릴게요 혹시 신나게 뚜껑 닦아 드려요? 우와 랍떼 맛있겠어 아, 뭐 서울촌 놈은 모르나? 지대 안묵어보세 이거 꾹꾹꾹 아제대안 먹었다 이 원래 들고 모였어 아 맛있네 흥무자, 이거 모자 이거 들고 모자마자 들 모자 오안 움직이는데 움직이잖아 이거 어... 맛있겠다 선생그 뭐고 저거 배에서 싸운다 이가전쟁났다 저기 저기서 그 하잖아 저기서 찍어야지. 프로포즈 하잖아 그러니까 그 찍고 싶다 저기서 브로포즈한데 그, 그거 저거 그 영화 해운대가 면 니트가 오리가 면이가. 승차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뭐야 이거 우와. 왜 이렇게 나와요? 저희 지금 식기가 없어가지고 이거 지금 아네 네. 좋아요 맥주는 거기가... 이렇게 나와요? 한니 아, 네. 네. 날... 이렇게 그냥 드시면 돼요 아한 장씩 아, 난 식기가 네, 네. 없어서 네. 여기 나다는줄알다 <웃음> 이게 부산겜상 아닌겨